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이네요. 어, 어느새 부동산 취득세 어, 바뀐 지방세법 개정됐던 것을 어, 법이 효력을 발휘했던 게 1년째입니다. 어, 세월 빠르네요. 그 어, 죠 1년이 지난 이 취득세가 굉장히 뭐좀 중과가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양도세만큼 요즘은 복잡해서 있죠. 이제 이러다 보니 어 그래서 초롱공인 TV 1번 단톡방에서 가끔씩 이제 세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며칠 전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주택을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하는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그 질문을 보면서. 그냥 한방에 순시간에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글로 카톡에 답을 쓰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말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약속을 해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라 가정을 하면 그냥 아주 쿨하게 억짜리를다 떼고요. 억단위를 떼는 거예요. 그럼 7억이면 7.0이 되겠죠. 7억 7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한 전체에다가 곱하기 1.1. 이게 지득세 공식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다 더한 공식이에요. 외우기 쉽죠? 매매가는 억다리를 떼고, 그러니까 그냥 7. 만약에 6억 5천이라면 6.5가 되겠죠. 8억인 것 같으면 8.0 곱하기 이렇게. 그, 어, 억대로 계산한 그 매매가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나누기 3 빼기 3. 요거는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 좋죠. 나누기 3 빼기 3 그러니까 7억이다. 7 곱하기 2두 배를 하고 나누기 3 빼기 3 외우기 쉽죠. 요렇게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1.1 이게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소화임들은 이걸 외워두시면 고객분이 앞에 앉아계실 때뭐 0.5초만에 계산해갖고 취득세 계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요구대로 맞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지 자 간단하게 먼저 적어놓을게요. 아까 매매가 7억인 것 같으면 7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얘가 곱하기 1.1 이게 지득세라 했잖아요. 자 그냥 우선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보이나요? 아이고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메모해랑 보이죠? 자 7억이니까 아까 7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은 1.6666이죠. 요거 그냥 원래는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어, 반올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1.6667이 되겠죠. 1.6667이 취득세 금액이고요. 곱하기 그거에 1.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교해 드릴 자료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1.67이 되겠네요. 그쵸? 1.67이 되겠죠? 둘째 자리에서 하게 되면 1.67이 됩니다. 그죠? 1.67. 원래는 1.6667이어야 해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원래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까지 안하고 막 그냥 간편히 계산해 줄 때는 요 정도로 계산또해 주거든요. 이렇게 놔놓고 1. 두자리수 행글로 한번 해 볼게요. 6, 7. 곱하기 아까 1.1을 안 했잖아요. 1.1. 이렇게 하면 지득세가 1.837%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취득세는 1.837%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1.837% 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는거 한번 볼까요? 실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37%인지 자 요거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좀 키워보겠습니다. 7억. 기준을 7억 감번 잡아볼게요. 7억에 1.837% 돼있죠 1.837% 여기 여기에요. 보이시죠? 1.837% 아까 1.837이었죠. 이거 뭐 모든게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얼마로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6억 8천은 1.683이네요. 1.683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얼마였냐면 1.683 1, 1. 이었습니다. 1.683%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6억 8천에 대한 계산이었죠. 그럼 6.8억이잖아요. 6.8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거 외우기 쉽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1 계산 나오는 거 해봐야죠. 자, 아까 6.8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은 1.5333이죠. 그러면 밑에 버리고 그냥 1.53으로 할게요. 두자리로 일단 자르면 1.53 1.53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1.53 1.53 곱하기 1.53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1.683이네요. 6억 8천에 대한 세율은 1.683 볼까요? 1.683 1.683%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억 8천에 대한 세율 이거 보니까 1.683 맞죠? 간단하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표를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공식을 넣는게 6억부터 9억까지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 6억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억 5천이면 6.5 아까 곱하기 2 먼저 하랬죠?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3 3이니까 나누고 빼고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곱하기 1.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6.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은 곱하기 1 그냥 막 소수 그냥 버림 안하고도 해볼게요. 약간의 물론 오차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46666인데 아까 올린 버림 안해서약간이 오차는 있겠죠. 6.5 1.463이네요. 여기는 1.463 근데 올림, 버리만 하면 1.466666 아까 오차범위 때문에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5 곱하기 2는 나누기 3, 빼기 3은 1.333이죠. 밑에 그 버리면 1.33으로 보고 1.33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답이 1.463 나와요. 그러면 1.6억 5천, 1.463 여기 나와 있죠. 표에 1.463 두 자리에 올림 버림 때문에 아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걸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법조문에 얘는 잠깐 줄여서 좀 제자리 갖다 놓고요. 아니, 잠깐 닫아버리고요. 자, 법조문에는 아까 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7억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7억이었어요. 7억, 7억 요거를 요 수식을 이 뭐라 되냐면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인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그 적용을 하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네 자리까지 계산을 한대요. 취득세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표는 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제가 그렇게 조율을 했고요. 네 자리에 하면 아까 제가 정한 공식대로 하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아까 7억이었죠. 7억 곱하기 공식대로 하면 이 나누기 3억 3억은 3 곱하기 1억이 3억이겠죠? 그냥 이게 3억입니다. 요거 빼기 3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곱하기 100분의 1 100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게 퍼센테지가 100분의 1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계산한 거에다가 프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7억 곱하기 어, 요 수식은 1억과 요 7억의 억짜리는 약분이 되겠죠? 억과 억은 약분하고 그러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까 7.0 곱하기 3분의 2 빼기 3인 거잖아요. 요 분모는 나누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계산하면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외우기 쉽게 만들었던 공식 7.0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에다가 이제 어 나온 그 숫자에다가 100분의 1은 그 퍼센테지란 뜻이고 맞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기 이 때문에 제가 아까 1.1을 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간단 취득세 계산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암산해 볼까요? 만약에 7억 5천짜리 집을 팝니다. 공식은요? 예? 7억 5천이면 7.5억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그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1.1% 프로는 100분의 1이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프로 그렇게 하면 그게 지득세였습니다 너무 쉽죠?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쉬운데 글로 답을 써드리려고 하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근거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법조문이랑 딱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아까 쉽게 푸른 게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취득 당시 가액,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가, 나누기 억을 한 거예요. 억, 그죠?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해가 그러니까 곱하기 1.1, 이게 취득세입니다. 소장님들은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뭐 6억에 판다, 6억 5천에 판다, 6.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1.1, 그게 취득세입니다. 도수 다섯째 자리에서 원래 올림에서 네 자리까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보면 아까처럼 법을 취득세 이제 우리가 막 개정하고 중과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한게 작년 8월 12일부터였죠. 이렇게 법 개정대가 적용된 게. 그리고 이제 이주택을요거는 아까 어, 6억 이하는 여기 보시면 6억 이하는 주택을 몇 프로 한다고 돼 있냐면 1,00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1지 1%, 1,000분의 10이니까 6억 이하는 1%가 적용이 되고 이거는 어, 1주택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농특세는 0.2가 이제 붙어요. 보통 어그 1주택에 붙는 요 농특세들은 근데 2주택 중과에 붙는 농특세는 0.4가 붙어요. 0.4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 주택은 지득세가 8%입니다 하잖아요. 조정지역의 이 주택은. 어, 8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앞에 그 1주택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가 1.1을 곱했잖아요. 1.1을. 그 8%에다가 곱하기 1.1 해가지고 이걸 8.8%로 안내하시는 소염들이 계세요. 8.8% 지방세율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게 그. 지방교육세가 농특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가 0 4예요이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지방교육세가 0 4예요 그래서 8% 플러스 곱하기 1.1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8% 플러스 지방교육세 0.4 해가지고 8.4%가 됩니다. 그리고 농특세는 85 초가 되는 것부터 농특세가 붙는데 농특세가 1%에요. 1%. 1%. 중과주택에 붙는 농특세가. 그, 어, 그, 저기, 그, 3주택 이상이 1%고요. 그 이하는 0.6에 0.6 참. 그 합해서 9%가 됩니다. 85 이상은 9%. 농특세가 0.6이 붙어가지고.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중간은 농특세가 1%예요. 1%. 그, 취득세는 그 12%가 되고, 더하기 농특세 1%가 되고, 더하기 지방교육세 0.4. 요렇게 해서 13.4%가 되는 거거든요. 그이 주택은 농특세 0.6에서 지방교육세 0.4에서 85 이상은 9%가 되고, 그냥 85 이하는 지방교육세만 붙어서 8.4%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계산하기 아주 간단한 시기, 금방 계산했던 것처럼 한방에 해결이 다 되죠. 어, 이거 보시면 이거 한 번만 이거는 제가 어느 블로그에 있는 거를 그냥 어, 사진으로 따가왔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농특세가 아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의 농특세는 0.6, 3주택 이상 조정, 어, 4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4주택 이상, 법에는 아예 1주택부터 농특세가 1% 가 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4, 0.4. 근데 여기 보면 아까 9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나온 거에 0.1이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특세가 9억 이하, 9억 이하까지는 전부 0.2에요. 그러니까 중과 초과되는, 9억 초과돼도 0.2인데 이주택부터는 농특세도 이제 세율이 더 세어졌죠.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 다 되시죠? 아까 뭐라고요? 8억짜리를 판다. 한 번만 더 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8억짜리 집을 샀어요. 취득세는 예? 30초만에 한번 계산해봅시다. 8억짜리를 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8억이니까 억으로 나눈댔죠. 그럼 8.0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곱하기 1.1 이게 취득세라 있습니다.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러면 소장님 9억을 초과하는 것도 이렇게 계산합니까? 만약에 10억을 샀어요. 10억이면 소양님 그러면 10.0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곱하기 1.1 하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9억을 초과하는 거는 그냥 3%입니다. 3% 3% 곱하기 1.1이니까 최대 3.3이겠죠. 11억을 샀습니다. 그럼 11억 곱하기 3.3이에요. 12억을 샀습니다. 12억 곱하기 3.3이에요. 시득세 정리 다 됐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